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루비 아, 천혜야, 뭐도 아, 돼요? 냉장고에? 뭐영이랑같에 셀프게 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 분. 안녕 고에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 우리 고에이장이녕 아, 안녕. 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이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 h e not o n d 야 일도 예상 못했지? 네. 진짜 예상 못했죠, 지금 할 줄. 음. 아, 아 형필 왜 셀프로 나랑 통과하러 간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서 셀캠 찍은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오늘 막 이렇게 셀캠을 찍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내일은 성민이에게 셀프캠을 넘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Bye bye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차례 어.. 제 차례이고요. 1시 25분입니다. 이제 서브곡 안무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타이틀곡은 이제 뮤비까지 잘 찍게 되었는데요. 벌써 뮤비를 찍고, 서브곡도 벌써 안무를 다 배우고, 진도까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것들이 하나씩 쿡쿡 지나가고 있어서 되게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데뷔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이 3월 22일 원진이 형 생일인데 22일? 한 21일? 그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잡힌 프로그램이나 스케줄 같은 것들도 있어서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은 정말 금방 갈것 같아요. 이따 다시 킬게요. 형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뭐야있어게 뭐고 고 있어요? <웃음> 옷 이쁘네 응, 예요옷이요요 귀여운 같요요 어머니가 예 주신 거잖아 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m 예요뭐너요 뭐예요? 뭐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 o I. 난잘 지내고 있어. I. I'm fine. Thank you. 안녕하세요. 너가 너 엄마 가나 Hello, my son. Hello, mom. How are you? Uh, I'm fine. Really? 잘하는데. 영어 잘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안키로 Yes, 어 우리 네. 영어 티 u r t 다 a c 영어로 대 f t 썼어요. y e sister. Really? Yes! I'm going to go to 진이 e s e c 뭐 해줬어 원진 I'm going to go to the second one. I'm g o i 음, 아니고 어제 우리 방에서 잤지. 어제 형이랑도 같이 못 봤는데. <웃음> <받았대요. 웃음>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첫 예능을 30일이죠. 응. 30일에 이제 찍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너무 걱정돼. 애교야 되잖아. 봤어. 이거. 그 애교 공식 애교송이 있더라고. 응. 음. 그래가지고 어떡해. 봤는데 어 나나나나 어떻게요? 어 그래서 나는 그 멤버들이 하는 항마력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춥다. 춥지. 형준이 응. 들어간다. 안녕. 응. 우리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자. 응. 응. 정모 형한테 가볼까? 정모 형 뭐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모 형! 정모 형! 정모 형, 형 뭐하고 있었어요? 정모 형! 음, 저는.. 정모 자고 있었대요. 앉았어요 저는! 정모 형조 앉았어요. 아, 네. 안아 진짜 앉았는데. 장난이. 진짜 밖에서 자는 걸로 보였어 아니요. 그냥 홀라보일어났 저랑 정모, 우빈, 미니 이렇게 셋이서 멜로망스 선배님들의 이제 선물이라는 곡을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데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렇게 중간아이돌 가서 불을 노려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저희 드라마라마도 하잖아요 맞아요 드라마라마도 이제 온넥 선배님들의 선배님. 정모 형 요새 고민 없어요? 고민이. 정모 형이 요새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고민이라고 음. 하면 요즘 성민이가 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 뭐 성민이가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프다는데 저 별로 한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귀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저를 귀여워하시죠? 이런 게 너무 귀여워. <웃음> 들어. 와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준비하러 갈 거예요. 빠이. <웃음> <다음으로 황>! 안녕. <웃음> 엄마들어주세요그 들어오면 들어 들어오면 맘에 들어오면 맘에 들어오면 맘에 들어오면 맘에 들어오면 어오면니까들어에들어면맘이형어오에어오 2020년 3월 22일!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원진랑 생일 축하해! 안녕! 생일 축하해! 저희는 이제 퇴근하고 세림이 형이랑 자야겠다. 오늘 진짜? 형이랑 같이 자자 오늘. 싫어요. 제가 어제 음. 편지를 써서 로맨틱하게 헐! 좀 레전드인 게 원진이 형이 못 봤대요. 헐! 대박이죠? 귀여워. 아 다시 놔줘 형좀이다가 다시 잘겠어 장냥좀 네, 형이 몰래 읽을게 네 그거 물지는 마요 눈물 나올 만한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형 근데 읽다가 감동받아서 너 방으로 뛰쳐가고 아니 그건 안 돼요 어때요? 괜찮나요? 귀여워요! 아, 귀여워 그래요? 어 여러분 이게 세리미 형이 사준 옷이 에요 너무 이쁘다 이거 저희 엄마님께서 잡채해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완전 맛있어 응급이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찍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항상 비가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치TV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축하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막 저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크래비티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멤버들도 좋은 말 많이 해줘가지고 눈물이 안 나올 수 아, 밖에 없더라고요안요 없더라고요, 너무 요 여러분 요 원래 눈물 어 그렇게 많은 스타일 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어 진짜, 근데 국화에 올라오는 글들, 어, 진짜 항상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여러분. 민이한테 혼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분지잖아요 민이가 이불 덮고 자라고 하잖아요. 한창 저랑 민이랑 같이 거실에서 자던 때가 있어요. 엘런 형이랑 제가 정모 형이랑 같은 방을 쓰잖아요. 이 둘이 엄청 빨리 자요, 여러분. 진짜 가자마자 바로 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혼자 정모 형. 앨런이 형, 자요? 하면은, 다 이러고 자고 있어요. 너무 심심해요, 혼자 밤에. 요새는, 어막 형준이, 형준이 방에 가서 형준이랑, 장난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리 명이랑 얘기하기도 하고 세, 얘기 장난치고 태영이랑 장난치고 막, 저기 미니방 가서 미니랑 장난치고 우비정한테 인겼다가그 성민이 막볼 꼬집고 막 미니 미니도 막 그렇게 일찍 자는 편이 아니라 아니라서 미니랑 얘기하려고 저도 거실에서 잤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강민이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불 덮고 자라고 하고 저희한테도 이불 덮고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강민이가 같이 잘때 이불을 항상 다 가져가요, 여러분. 진짜 다 가져가요. 그러면은 전 이제 <웃음> 추워가지고 일단 일어나서 보니까 민희가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불 덮고 자라면서 자기가 이불 다 가져가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진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에도 진짜 여러분들께 어, 여러분이 주신 사랑 보답하기 위해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더큰 그런 걸 드리기 위해 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뭐해? 미니야 네? 나한 번만 봐줘. 싫어. 왜? 미니야왜안 잡히냐, 초점이? 아, 됐다, 됐다. 깨. 뭐 하는 거야? 어? 아 사진 찍어놓게. 어? 뭐야? <웃음> 다들 준비하면 버리고 갈 거예요. 원진아. 생일 축하해. 오 끝났어. 우 우리 리蛋糕이바쓴쓴우 우와. 아무도 나안的나糕요 우와, 쌍了풀 생겼어. 우와. 다들 준비가 我们면내 앞으로 집합하라. 집합! 안녕하세요. 나랑 같이 이了吗이층 가줄 사람? 们리的蛋糕要吃了吗准备好了吗准备好무서准备好了吗准备好了吗准备好了吗准备好了吗准备好 아, 어, 완전 막... Wow. 어와 와. 하세요? 거 봤으면 오는척 합시다. 오, 제, 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거 봤으면 조용히 참읍시다. 싫어. 와뭐 근데 무슨 컨셉이야? 영준아. 우리 그때 내 캠때 내 캠때 막기는못 갔어 못 가져가고 있어. 원제이가 귀찮대요 맨날 내일은 가자 그니까 지라 내일 가자. 지라. 저번에 형 혼자 갔잖아. 이번엔 같이 가줘. 형이 혼자 갔다 이번에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원진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3월 23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나는 안 통하지 바로 가지 안녕 안녕하세요 3월 24일 그리고 10시 40분 저희는 출근해서 이제 밥 먹고 개인 연습 시간이에요 오늘은 디데이 21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뷔 날짜가 공개되는 날이죠. 4월 14일. 사진 보여드릴게요. 잘 나왔죠? 엄청 잘 나왔어요. 정전 났다. 안 보여, 근데. 정전 났어요. 연습 정전 났어요. <웃음> 정전 났어요. <웃음> 정전 연습하고 있다가. 네. 지하이기 때문에 집 갈까요? 네. 창문이 없어요. <웃음> 아,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오랫동안 점점 전한거처음이에 네, 미니가 오. 우와 아, 아. <웃음> 다시 한 스파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 멋있을 것 같은데? <웃음> 리더잖아 세림이가 <웃음> 음, 되게 잘 보였고 네. 저, 저 춤추는 친구들이 잘 보였고 앨런이 처음 나올 때좀더 이렇게 확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내 개인적인 부탁인데 <웃음> 네. 카운, 카운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세볼수 있어요? 네. 네. 네 5, 6, 7, 8 2, 1, 2, 1, 2, 1 그리고 다리, 다리 더, 더 진짜 그냥 자세가 이거야? 네 이거면 다리를 더 이렇게 쫙 올려 네쫙 네. 네. 음, 올려 보면 음, 이렇게 쳐 거기가, 다 여기가 너무 다쎄 그래서 이거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다 파워가 다 쎄니까 강약 조절이 안 보여 그냥 힘을 빼고 그 웃어봐 그냥, 그냥. 이다가 여기만 응! 음, 응! 음, 그러면 여기도 진짜 그워홀에 맞게 너네가 진짜 표정도 <웃음> 어, 이, 이렇게 진짜 좋아야 돼 액션을 네하고어야 <뮤> <뛰어달아 올라와 뮤> <뮤> <뮤> 진짜 더마 누웠다 나가야 네감합다 궁금한 거 있어? 저 앞에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거, 거를 그럼, 해볼까? 만들 어줄까 <웃음> 아, 여기지. 오! 오. 오. 아, 지 아, 근지면 이렇게 잡아보자. 어. 으쭈이 아, 뿜! 세 뿜! 아, 하하! <웃음> 키키! <웃음> 오! 멋있는데? 된것 같아. 네. 끝! 감사합니다. <웃음> 내가 땀을 다 흘렸어. <웃음> <웃음>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방송에서 볼 <볼게. 웃음> 네. 감사합니다. Let's go. 2 4일 s go. Let's go. 2 0 t s 2 3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편집 2020년 3월 24일 우리의 우리 시간을 기억해 t s go. Let's go. Let's g 아, 연락좀 귀엽긴 했던 아니에요이안는것요이안 되는 것요 아, 연락이 는것요이안는것요이안는것요 아,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안 되는 것아요 아, 안녕는것아요 아, 연안녕는것같인요해연안 되는 것아요 아, 연 l 이안 되는 것같아 e 아, 연이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연락이 안 h 는것 e l 이안 l e 엘일런 t v 오오오오오 네, 야아 인사의 우빈이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래비티. <웃음>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안녕 네. 콘텐츠 촬영을 끝마치고 지금 저랑 우빈이 녹음하러 갈 거예요 어때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빛 받고 빛. 받아서 지금 오브이 너무 예뻐. 아왜 네. <웃음> 부끄러? 저희 네 녹음을 잘 끝마치고 네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따 봐요. 안녕. 세요 숙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다 씻고 잘 준비하는데 마무리 잘 지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25일 우리의 시간을. 기억해 안녕 잘자요